안들어먹어요고비 음... 오는 거 아니네? 호라이니? 네? <웃음> 눌러주세요! 어, 우와, 간 나온 식빵도 있네? 엉터 스프레이도 였던 게 있네? 게 여기 잼이 있네. 밀키스빵. 예쁜 <웃음> 우유. 배두사. 얘는 식빵만에 되는 <웃음> 밀키스빵. 아 난리. 귀여운 <웃음> 푸 토스트를 먹으려고 한단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, 아! 총 굽어 봐 어디다 터는 거야? 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우유 식빵 맛 미키스. 짠. 식빵 맛이 뭐야? 고소한? 어느 것을 먹을래요? 아, 파랑. 옹지야. 겁 많은 소녀들. 피그레. 우유 식빵 맛이 뭐야? 궁금해 하니. 뒷맛이 식빵 맛 난다. 와 신기해 어떻게 이런 식빵 맛이 나지? 그래 줄 봐, 방거 아니고요 내던 내산이다. 오케이 오케이. 어. 응. 뭐밀키스트 어. 수... 음. 음. 맛이야 이게? 넌뭐 씹지도 않고 절레절레야. 빵 식감부터 내스타 아니야. 이건 무슨 맛이지? 그냥 크림 맛인데? 음... 약간 소다 맛? 살짝 있네요수석소스터 먹자. 포스터를 구우면 푸 얼굴이 생긴단다. 윙크하는 푸랑 웃는 푸두 가지로 나온단다. 달콤한 딸기잼을 한 수제 떠서 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는랄랄랄랄랄랄 <웃음> <웃음> 얘들 왜 혼자서 어 <웃음> 베이커리 식빵이 맛있긴 하네 그럼 토스트기가 더 맛있게 해준 건가? 토스트기가 더 맛있게 해준 거 같아 신혼집 선물로 좋을 것 같아 가볍게 생각도 안 푸다 다부 것도 먹을래많이 발라 먹어 어떻게 짜 먹을래 빵이 발라먹어. 짜먹을 우리 집으로 아 그거 이따 먹어 아저씨 지금 먹을 거야 그렇게 못 참겠어? 국물이야 아니? 갔다 <웃음> 먹을 줄 알았어 <웃음> 문제 나온 이너는? <웃음> 오 응? 응? 응? 어? 어 안되는데? 그게 아니죠 어쩌? 그래 마요네즈 이게 별이니? 아 손으로 좀 먹지 말라고 사람들이 욕해 응? 음. 어우 느끼해 기대된한다 응? 음. 응? 음. 응? 응? 음. 바삭바삭하다 매력 있네 야 미키우유 아몬스 뒷모습 니스 스조커 우유 메이즈 스 도넛 아잘 먹었다 저녁 먹을 수 있겠니? 카레 먹어야지 <웃음> 그이 드셔 카레 들어갈 게뭐 있어? 그래서 일단 당근 당근 언제 갖고 앉았냐? 카레에 초콜렛 을면 맛있다? 아 싫어 뭐? 음, 뭐라? 아 굳은 거야 초콜렛 얼려가지고 반지만 있는 거 어? 괜찮은데? And this is 아니. Java Curry h o t 앞부터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요 시작합니다 에 앉아라. 이자리자를에앉줘요카자는말이유리파가많이들어가네요라이을 넣어주고요 이 향기 좋아음 카레 통에앉넣어이다 안근요 넣어 너... 저 방금 뭐야? 물이 좀 부족하죠? 짜게 만든다면 농도를 맞춰주는 편입니다 요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늘! 마늘을 넣어줍니다 맛있는 카레가 완성됐잖아 그리고 후추! 후추 뒤집어지게 넣어야 후추, 후추 후추 후추 후추 건강 돌돌의 무한 글 대패해 삼겹살 듬뿍 넣었습니다 여러분 골쭉하니 고기 듬뿍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밥잘 됐다 야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일단은 화을붙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 또 주걱처럼 이렇게 뿅뿅뿅 싹. 음. 어느 정도 해서 안그러도다삐 나오겠지. 이렇게 한 다음에 응. 카레를 덮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놓던데 판처럼? 이게 카레 밑에 밥이 있을 거 아니야. 여기에 밥을 깔려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그럼 카레만 깔아. 아, 뭐야. <웃음> 아! 아 이거 아 오. 눈은 없어. <웃음> 이걸 어떻게 구멍을 낸다는 거야? 난 그게 이해가 안 돼. 어디 갔어? 이거는... 김 어디 갔어 김? 집중해. 이거에 그래. 먼저 집중해. 이렇게 해서. 이 분... 야 봐봐. 야 집중하라고. 햄 있어 햄? 햄 있어. 집중해. 너화 얼굴 눌러버린다 이걸로. 집중을 봐지한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. 어. 우와. 오 짤리네. 키다와 어디 갔지? <웃음> 요, 속, 요 속에 있는데? <웃음> 어, 됐어. 와! 왜 이렇게 야, 모여라, 눈, 코, 입이야? 어, 미키마우스 같은데? 에휴,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오, 굿. 예쁘죠? 간다. 응. <웃음> 어, 잘렸네. 어, 얘두 개를 해. 야, 너무 커! 징그러워. 이렇게 우리는 완성했다고 한다. 푸 올리고, <웃음> 피그렛 올리고, 올리고, 짠끝 끝. 음. 동동동. 동동동. 귀여운 일상이다 진짜 귀여운 일상. <웃음> 세수를 한 다음에 귀를 잘라 먹어요. 야 미쳤어. 음, 음 맛있네. 음, 김치짱이다 좋아, 같이 먹자. 음, 자, 아. <웃음> <웃음> oh yeah, thank you so much. 오늘 기온 이상 어땠니? 기온에 그런 다음에 또 보자. 안녕. <웃음> 여러분 어떤 맛 제일 좋아하세요? 다 아, 빨간 맛! 아, 봉이구나. 아, 쌉 바다리인데? 야, <웃음> 앞접시 하라고 갖다 준거 아니야. 아, 구글 부글 부글하지 왜 속에서? 이건 뭐야? 바람 거게 사라진 던가다 틀렸어. 디스 이스 카라요 체리 주블레 싫어하는데 왜 했어? 난 싫어했기 때문에 난 정확하게 기억해.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? 근데 왜 항상 넣어? 아몬드, 나는, 야, 아몬드 봉봉을 넣어. 봉봉, 봉봉이 뭐라고 했 차랑 빠따리 난 최고야. 진짜.